저 내가 봤을 때양정우는 혀, 궁합 잘 맞는 여자를 찾기 힘든 것도 아닌가 너 어디 꼭 따져? 키스를 좀 따져요 해봐요, 둘이요 어? 너왜 이렇게 떨어? 아, <웃음> 어? 어? 근데 이거 아왜 염탐하고 계신 거예요? 아, 뭐잘 지내놔 나 사실 그전 연락친구 피 d 는 항상 보게 돼 있잖아요 이런 사진들 볼 때마다 제가 눈물이 흘러서 마스크를 쓰고 원래 훔쳐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시죠 데카메라왜 켜시면서 아니, 다들 뭐하나 싶어가지고 아. 염탐 왔는데 도아필 그때 그... <웃음> 그녀요? 어사이신가요 지금? 아유 그러진 않아요 누구보다도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돼요 원래 제가 유진이 사진을 다 좋아요 누르거든요? 한 남자이신가요? 저 진짜 한 남자예요 아 근데 이제 유진이 보면서 좀 요즘 좀 좀든 생각이 아 진짜 잘 만나고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나는 왜 이렇게 연애를 못하고 있니나 사실 이게 리플하우스 때도 고민 상담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? 근데 지금 N년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아또 어차피 뭐 지금 뭐 일할 것도 없는데 유진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아 야? 롤을 하네? 아니 나 지금 강의보... 고 아니 이 새끼 컴퓨터로 롤 깔아 강의보고 있다고 아니 나는 왜 고르는 컴퓨터마다 다 컴퓨터로 뭐다 밀려있냐? 이사람들 퇴사하면서 다 컴퓨터를 다싹 밀고 갔어? 여기 마우스도 없어 윈도우 테이닝에 인사를 해어 인사한다 진짜로 아, 진짜? <웃음> 형, 요즘에 너 인스타 피드에 사진을 좋아요로 누를 수가 없어 <웃음> 야너 진짜 안 눌렀네? 어떻게 <웃음> 안... 좋아요 안눌러나너 사진을 꼬밖고 더 눌렀네 많은 그래 그냥. 얘네 강의 한번 해줘? 응한번 해줘. 일단 양정은 씨 거의 네. 지금 솔로 기간이 한 1년 넘고 네, 있죠? 네, 거의 1년 됐죠.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은이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어? 그냥 저희 뒤에는 <웃음> 멤버들 또한 새따기야 <했다>, <웃음> 똑같다고 생각 <웃음> 아니 잠깐만. 아동기들이었네왜 다들 왜 연애 잘하는 척하세요? 난 뒤에서 잘하고 다녀. <웃음> 안 되는 거고요. 당신은 상여자예요저십상여자예요 상여자예요. 쌍년 쌍년자. 저, 저 십쌍년이에요 <웃음> <웃음> 한 명씩 연애 상담을 해드릴테니까 <웃음> 네. 개선한다면 당신들도 연애를 할수있을거예요 어... <웃음> 벌써 지금 이런 이런 자세 그래 지금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시몬 컴퓨터 모니터만 보면서 <웃음> 어떻게든 게임하려고 하는 저 야, 모니터 1,4,4야? <웃음> <웃음> 몰라 몰라, 몰라. <웃음> 너 상여에서 만났어? 게임에서 만났잖아 뭔 소리야 우리는 전 남친인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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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니야. 이 밀당이라는 개념을 일단 인지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. 그거 탈락. 오. 자,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거고요. 자, 그 다음. 착한 사람 코스프레. 아. 착한 사람 코스프레. 그게 왜 문제가 될수 있어요? 모든 사람에게 착해보이고 싶으니까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 점점 불편해지는 거지. 오. 오. 맞아? 진짜 일이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양정씨? 네. 평소에 약 3개월을 넘기기 힘들죠. 요즘에는 3개월도 아니에요. <웃음> 약 3주? 거의 3주에요, 진짜. 썸을 타는 거가 훨씬 쉽긴 해! 근데 썸에서 사귀는 건 저도 어렵죠. 왜냐면 생각이 많으니까. 아시잖아요, 저. 배. 무슨 네. 생각이 많아지이 여자를 만나서 내가 나중에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? 그렇죠. 정훈이는 약간 자기의 속내를 남들한테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야. 음...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편하게 말 해주면 내가 뭐라도 해주겠는데 말은 안 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옆에 사람들도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이거 진짜 맞거든요? 하이퍼 버전으로 됐어요 어떻게 해요? 제가 너무 솔직히 진 거예요 그래서... 야나 힘드니까 꺼져 이래요 꺼져까지는 아닌 거예요 나 힘들어 근데 나 내가 힘든 건 너한테 얘기하고 싶잖아 어머 얘기해. 그냥 차단하면되버네 그렇게 됐어요 이, 이 문제는 어떻게 해요? 제가 봤을 때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먼저 마음을 여는 연습을 하면 좋을 거 같아 아 제가 아직 뭐...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안 열었다? 아니 힘들 때뭐 연락한 적 있어? 받아 봤어요? 정우씨 연락? 받아 본것 같은데? 저도 받아 본것 같아요 당신도 사실 받아 봤잖아요 근데 그 어쩌다 한번이 <웃음> 아, <웃음> 맞아요 손에 꼽아요 그렇게 해요, 그렇긴 해요. 내가 봤을 때양정우는혀 궁합을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혀 궁합 잘 맞는 여자를 찾기 힘든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진짜? 너혀 따져? 키스를 좀 따져요 <웃음> 네. 저는 진짜 키스가 제일 중요한 스킨십이라고 생각해요 난 키스할 때 입술 모양이 중요하거든 <웃음> 입술 모양이 중요 그래 그래 그러니까 키스 어떻게 해요? 저 키스 안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. 해봐요 둘이 옷도 똑같이 입었어요 뭐 개소리예요 <웃음> 근데 오늘 또 옷도 이렇게 안 맞췄는데 카키색으로 입고 오고 이상해 사실 은진짜에 티가 났을 거예요 사실 둘이 5초 동안 아이콘 택해봐 하나 둘셋일일삼이 사람 눈알이 계속 움직여요 근데 여기도 보고 이 눈도 보는 거예아 그래요? 그럼 저도 이렇게 해볼게요 입술에 입술을 보라고요? 어? 너왜 이렇게 떨어? 너왜 이렇게. 여기 왜이여왜게 떠노? 너기왜이렇봐 떠노? 여기 이렇게 떠노? 여기 왜 이렇게 떠이상게떠이아게 떠노? 여기 왜이기왜 이렇게 떠노? 이렇게 떠노? 여기 왜이이 <웃음> 포기했다 포기했다 포기했다 그쵸. 근데 저도 좀 많이 내려놓은 편이네요 왜냐면 키스를 안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나는 정훈이가 여사친이 있다면 그 여사친과 사귀는 걸 정말 추천해주고 싶거든 아, 아 여사친과 근데 여사친이 없는 게 문제야 그게 너였잖아 원래 응. 응. 그렇죠 근데 저는... 네가 성현이랑 다시 붙어 먹어가지고 어떻게든 미소랑이엮이라고 옥수수 <웃음> <속도> 한번 맞춰보고. <웃음> 이 위도가 이제 그 다음 여자친이긴 하죠. 내가 평생친구를 주면 되잖아. 영진이가 저한테 그랬어요. 차남과에 있어서의 그거는 되게 유하고 되게 관대한데, 뭐 여자친구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깐깐해진대요. 아, 아, 아 네, 근데 그래도 뭐 좀깐깐 아 그래서 아난 네. 이게 이해가 아 가는 게, 난어 지금 혼기가 어차 있잖아요. 여자를 보면은 아이 사람이 나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끌어가지고 늙고 뒤질 때까지 나 평생 살수 있는 사람인가? 네 아, 맞아요. 여자친구가 이제 그런 게 보였을 때그 얘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, 아 얘는 아닌가보다. 아 약간 이런 오케이, 식으로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사람마다 단점이 무조건 있어. 단점이 야입안 닫힐래? 이 아저씨 솔로새끼야? <웃음> <웃음> 저는 사람의 장점보다 단점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. 오. 나에게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보고 사람을 좀 판단하는 것같아 근데 정훈이는 단점이 하나라도 보이기 시작하면 점이 떨어지는 거예 오, 맞은 것 같아. 나랑, 네, 맞는. 와, 거. 나랑 내 얘기야, 이거. 단점은 사람이 어디있어 니도 단점, 머리부터 발끝을 찾아봐. 나 없다고 한적 없는데? <웃음> 미안해. 뭐 여자친구건 배우자건 내 장점은 원래 사랑스러운 거고 음. 내 단점까지 안아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음. 맞아. 맞아 그래서 단점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<웃음> 생각하지 말고 너 맞춰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거같아 그리고 너는 너의 단점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 같아 맞아요, 맞아요. 저희 단점도 사랑하지 못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하는 거 같아 어. 그게 오, 너한테 맞아. 치부가 될까 맞아 맞아 맞아 그럴 수 있겠다 <웃음> 그러네 난내 단점 막말하잖아 그러네 난 얼마 전 팬티에 똥 쌌어 <웃음> <웃음> 아무튼 제 문제를 알겠습니다. 근데 네. 미도는 사실 진짜 연애 안한지 제일 오래 되지 않나? 응, 그렇죠. 정원이 썸설은 좀 많이 들었거든요. 아, 그죠. 렇 저는 썸저있었습니다 예, 미도 썸설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, 썸설. 저까지썸 타본 적이 없어요. 냅킨? 네. 어... <웃음>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귀고 알아가는 걸 좋아했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사귀면 재미없잖아 맞아, 이게 맞아, 있어가지고 근데 알고 사귀는 게 좋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썸을 어떻게 타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음... 타? 썸을? 아, 나 썸은 뭐난 거의 저는 썸 장인이에요 얘하고 썸을 타면서 썸에 대해서 그래, 한 배워봐 그렇게 래 그래 그래, 그래. 그렇게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아 썸 연습을 정훈이랑 해보자 왜요? 근데 사실 <웃음> 너 지금도 타고 있을 수도 있어. 누구랑? 오빠랑? 나는 응. 둘이 우경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. 어. 우가을 배우기 위해서. 아, 나. 이거 컨텐츠 어때요? 썸 챌린저 영정 선생님과 함께 일주일을 썸타 먹는 거야. 어, 저는 뭐 알려줄 수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썸 타는 방법 진짜 묘해요. 스킨십 절대 안 하고거든요. 아 진짜? 네. 이거? 네. 와. 효정훈이? <웃음> 어, 진짜? <웃음> 그냥 지내면서 느끼는 거지만 나는 미도가 표현을 안 하는 것도 싸움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. 아 그러니까 너는 원래 평상시에 사람들한테 도 표현하는 걸 부끄러워하잖아. 음. 아, 맞아요. 음. 근데 나는 표현이 사랑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한 가지 요소라고 생각하고. 음, 음, 음. 야, 근데 나는 중간이 없는 것 같아. 막 살짝살짝 단결 해야 되는데 바로 사랑해 이렇게 일해보는 거야. <웃음> 사랑해라는 표현! <웃음> 사랑해라는 표현 말고 고마워라는 표현이라든지 어... 뭐 같이 놀고 싶어, 같이 밥 먹고 싶어, 음... 같이 너를 뭐? 알아가보고 싶어! 헐. 라는 것도 표현의 일부예요. 야 진짜 말 잘했다. 나 민호한테 그런 말 들어본 적한 번도 없는데. 그래. 한테은 많이 하는데? 보고 싶어. 오빠 재밌어. 어? 하고 싶어, 오버워치. 표현 많이 하는데? 어 맞아, 오버워치 같이 하자라고는 음, 해주어 아, 어, 그런 것도 표현에 일부죠. 어, 어. 이게 썸이에요? 아니, 네 표현! 표현! <웃음> 뭐야, 너 야, 뭐 너가 좋아하냐? 이 오빠가 나 좋아하나 봐. 헐, 컨텐츠 나왔다. 나의 아저씨. <웃음> 나의 나의 유조씨. 나의 유주로씨. 아, 두 개가 나왔네. 일단 양성우가 썸 배우기랑 나의 아저씨. 아니, 밥자를 사주는 예쁜, 예쁜 누나로 너가 어, 해가지고. 어, 대박, 영성우가 밥을 사주면서. 앞으로 그분 연애하는 데 있어서 그래. 그 스스로의 문제점들을 알게 되셨으니까 네. 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랄게요. 나는 잘하고 다닌다니까. 준우 형은 뭔가 준우 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. 아니야, 나는 준우 오빠한테 썰몇 가지 들으면 이오빠한 응. 자고 시작하는 게 문제인. 어... 뭐라고? <웃음> 섹스 <섹스잖아> 자 문제인. <웃음> 오빠 자만 추하요 아니야. 자고 만나고 시작해요? 아니라니까. <웃음> 그, 그... 준호 형은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섬세한 사람이에요. 아, 그 그래, 거기서 오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. 내가 응. 뭔가 이 사람을 위해서 행동을 했어. 응. 근데 그걸 굳이 말을 하진 않는데 응. 그걸 스스로 알아차리고 나중에 나한테 다시 그섬섬에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였어요. 음. 아 음. 음. 뭔가 이 관계를 나만 주무신 있는 약간 그때 는것 같다. 오, 그런 건 약간 상극인 상이라서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내가 잘못한 게 전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고 우리 둘이 살린다고 가정했을 때 응. 협의점. 나는 고마워 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응. 오빠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색을 내자 예를 들어서 물을 갖다 줬어. 유진아 내가 너 추울까 봐 따뜻한 물 갖다 줬어. 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는 거지. 오난 그래. 그렇게 말안 해. 요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. 그럼 나도 나 추운 거 알고 뜨거운 물 갖다 줘서 정말 고마워 준우 오빠. 준우. 아 너무 오빠하는거같아 <웃음> 원래 사람은 말안 하면 몰라요. 다 자기만 보고 사는데. 아 조금 생색을 낼 필요가 있다? 음.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아, 근데 준호 오빠는 그럼... 열륜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셋 중에선 제일 걱정이 안 됩니다. <웃음> 네, 열륜이 있죠. 그리고 맞아요. 저는 유륜도 있어요. 유륜은 저도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. 고양이도 있는데. 아 어, 진짜? 네, 여섯 개나 있어요. 그리고 제 차는 사륜이에요. 음. 제 아. 오토바이 2륜인데 아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솔루션을 내놨으니까 네. 각자 미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연말 편지 하나씩 보내면서 끝낼까? 어, 어 너무 좋아. This is me. 임시 가문이 이제 감독과 네, 연출 맡히고. 동생. 나의 유조 씨. 연상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영둥이.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 나는 이제 썸썸 편의점 썸썸 편의점 썸썸 편의점 해가지고 이제 지금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 알겠지만 콘텐츠가 시급해요 사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<웃음> 여기에서 이렇게 <웃음>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편지 한번만 저부터 그럼 갈까요? 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 일단 키스 한번 해볼까요? <웃음> 어 키스가 썩잘 맞는 당신 저와 연애해볼 생각 없습니까? <웃음> 아 어, 진짜 너... 겁나 못하네 <웃음> 아, 아, 아, 아, 아. 단점을, 단점을 하나 얘기해서 나 이런 남자인데 어. 괜찮냐? 어, 다시 괜찮... 아, 할게요 음... 이것까지나갈것 같은데 일단 저는 어, 쓸데없이 깐깐합니다 <웃음> 이런 저좀 만나주실 수 있나요? 네, <웃음> 당신께서 저의 문제점을 얘기해주면 저도 그 문제점을 기꺼이 안고 사랑하면서 해결할 테니까요 서로 솔직하게 다가가는 걸로 합시다 <웃음> 네, 당신이 단점이 많아도 괜찮아요 자기가 깐깐하다고 인정하기 시작한 거? 전 이거부터 그리... 첫 단추라고 맞아.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저의 단점도 사랑할 필요가 있다. 그래. 아 이건 진짜 울림이 있었습니다. 야, 앞으로 너 핸드폰 보는 깐깐쟁어라고 소리 놓을게깐깐쟁어자 <웃음> 그다음. 표현해야지. 왜또입 죽닥치고 있어. 표현을 해야지. 사랑해. 아니 그냥 방 방만... 처음 만나보도 사랑하냐고. <웃음> 안녕하세요. 날씨가 좋아요. <웃음> 손잡고 같이 걸을래요? 오! 아니, 손, 아니 손을 아니, 왜 잡아? 아니 손, 손을 잡아야 소이 시작하죠. 아니지. 성을 타면서 시작해. 을 타면서 전혀 손을 잡잖아 m b t i 그놈의 MBTI. MBTI를 너무 좋아해 너. 아니 장난이 형 봐. 취미가 뭐예요? <웃음> <웃음> 좋아 좋아. 저랑 하루 일상을 공유해요. 아이고. <웃음> 아니, 이거, 뭐, 이거, 이거 뭐, 미연씨 뭐, 아니? 공유한다! 공유 안 한다! <웃음>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돼? 와 당신과 썸을 타게 됐네요 나 지금 너무 기뻐요 이걸 볼 때쯤에는 우리가 사귀고 있겠죠? <웃음> <웃음> 저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당신을 만난 거랍니다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구독자 분들이 연애 더 잘할 때. 그러니까. <웃음> 난 진심을 봤어. 어디서? 울림이 있었어. 노력을 <웃음> <기억을 웃음> 하고 있죠. 어. 맞아 맞아. 난 좋은 첫 단추라고 생각해. 오. 어. 마지막 유, 유저 씨, 나 이대로 끝나? <웃음> 아 그래 잘했어. 잘했어요? 어그거준 오빠. 여보, 나 오늘에서 내가 내 오늘 단점을 찾았어. 이제 어? <웃음> 당신에게 행하는 것들 생생 낼게. <웃음> This is for you. <웃음> 그러니까 당신도 나한테 표현해줘. 어나 제일 좋았어. 나 제일 좋았어요. 오, 와, 제일 좋았어요. 오 이게 제일 좋았다. 어난 진짜 좋아. 어저 다시 할래요. 오케이 오케이. 어, 어, 오케이 마지막 오케이, 기회를 주죠. 어. <웃음> 여보. 갑자기 <갓> 또고장났 <때도 웃음> <난다>. 여보. <웃음> 썸 타라니까 왜 또. 오빠 따라 해보여요. 미도가한테 썸을 타보고 연애를 하는 게 숙제인 것 같고 음흠. 양정신이 3개월 넘는 게 숙제. 어나 궁금한데 썸 타다가 오. 이 사람이랑 갑자기 연락 하기 싫어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제가 또 도사님들 아 그럼 다음에 그걸 심화 과정으로 배워보 볼나 네,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알려드릴 와. 수 있어요 와. 썸 탈게요 오케이 <웃음> 유형에 해당하는 여러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다들, 당연하죠 다들 깨닫고 해피 연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리플 멤버들 화이팅 화이팅 너 이제 게시물 좋아요 누를 거야 네 빨리 누르 빨리 누르 음. 나 진짜 안 눌렀거든 <웃음> 이 남자친구 이런 워딩디 있는 거 아, 아, 진짜 안 눌렀어 진짜 누를게요 네. 아 좋아요 아, 감사합니다 네.